양옆으로 다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. 있는 사방 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에버랜드나 동물원 같은 곳에서만 안전 너한번 놔도 돼. 너안 먹어. 고있 Thank <laughs> you. 그好